자 우리 이번에는 자 엑셀을 이용해서 아, 성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엑셀에 대한 전체 기능을 다 학습한 건 아니지만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떤 엑셀의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자, 표 그리기라든지 그리고 기본 함수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아,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성적표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대학교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성적표를 산출할 때 다른 어떤 툴보다 이 엑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그래서 이래서 엑셀을 쓰시는구나 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엑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 데이터 입력해야 되겠죠 그쵸?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의 성적이 몇 점인지 그래서 기본 데이터 먼저 입력하게 될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자 표를 그릴 겁니다 자 보기 좋게 편집 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어 합계 라든지 자 총점 평균 그리고 점수에서의 가장 높은 값, 그리고 어떤 순위 랭킹을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함수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를 통해서 어미리 아빠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자 4번의 알트 엔터 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셀에다가 엑셀 안에 셀 셀에다가 두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할때 쓰는 키가 바로 알트 엔터 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검사도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음, 여러분들이 맞춤 보게 될 거고요 찾기 참조 함수 중에 n s l o o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어,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아자 성적, 성적표를 성적 통해서 예를,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아 성적표 안에 들어가는 자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자 셀을 하나 선택해 아, 시트를 하나 추가해서 아, 성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직접 자 시트 하나 추가해서 아, 같이 데이터 입력해 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 기, 기본 기능들을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트 6번입니다. 자 그리고 어, 현재 폰트 사이즈가 11포인트로 되어 있죠. 어.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그 작업하는 엑셀 화면을 보시기에 너무 작은 폰트이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더 글자 포인트를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지금 제가 셀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특정 셀에만 자, 그 글자 폰트를 키울 수도 있고요. 자, 이셀 전체에다가 자 글자 동일한 사이즈로 바꾸고자 할때자 컨트롤 a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 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같은 기능으로 자 a 열이 있고 일행이 있는데 a 열과 일행 사이에 역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전체 선택하시고 저는 글자 폰트를 아, 글자 사이즈를 14 포인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든 셀에 14 포인트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a열은 저는 살짝 열의 너비를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해 볼까요 자 저는 b열 3행부터 어, 성적표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학생들의 이름과 각 과목별로 성적이 있겠죠. 자 그래서 B열 삼행에다가 자 순번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열 삼행에는 아, 이 이름 학생들의 이름, D열에는 국어 점수,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자 그리고 컴퓨터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넣을까요? 아, 사회 넣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모든 과목들의 총점 자 총점은 우리가 국어에서부터 사회까지 다 더하면 총점이에요. 그렇죠? 자 저는 이다 더하지 않고 자 기본 함수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총점에다가 Alt e n 를 치시면 자 마우스 커서가 밑에 줄로 떨어집니다. 한 셀의 두 번째 줄로 떨어지는 거고 자 여기다가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할 겁니다. 아, 총점은 s u m 이라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계산할 겁니다. 자, 총점 나누기 과목 수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자, Alt, e n 입력해서 평균은 Averag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자, 과목별로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 최대값에서 Max라는 함수. 자, 과목별로 가장 낮은, 자, 여섯 개 과목 중에 가장 낮은, 낮은 점수가 몇 점이냐? 그리고 min 함수 쓸 거고요. 자, 순위를 계산할 겁니다. 자, 순위 1, 2로 저는 놨, 놨는데요. 순위 1에도 마찬가지로, 자, 랭크 함수 쓸 거고, 순위 t, 순위 2번에도, 자,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평균 같은 경우, 에버러지가 기존 열의 너비보다 글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 건데, 자, 열의 너비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총점에서부터 순위까지, 즉, K 열에서부터 P 열까지,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P를 누르면, 또는 K에서부터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합니다. P 열까지. 자, 그러면 K 열에서부터 P 열까지 전체 선택이 되구요. P열과 Q열 사이에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게 되면, 자, 열의 너비가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순번. 자, 숫자 1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 1만 입력할 거고요. 자,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홍길동. 홍길동. 두 번째, 김길동. 세 번째, 박길동. 네 번째, 이길동. 송길동. 최길동. 그리고 손길동. 음, 그리고 이번에는 아, 최길자. 박길자. 아, 김길자. 아, 이순자. 아, 그리고 이순홍. 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수가 1명에서부터, 아, 총, 자, 12명의 학생 수가 있고요이 학생들의 순번이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 1번 오른쪽 옆에 보시면, 자, 사각형, 사각형 점이 있죠? 자동 채우기 옵션이었습니다. 자, 이 자동 채우기 옵션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순홍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쭉 내리시게 되면, 자, 숫자가 증가되는 거 보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자동채우기 옵션이었죠 만약에 학생수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아니고 100명, 1000명 그렇게 되면 이 순번을 다한명한 한 명씩 다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자동채우기 옵션을 쓰시면 굉장히 편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학생이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자동채우기 옵션으로 숫자를 채운 것들은 자동 증가가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2번 밑에 자, 여기에는 각 과목별로 총점을 계산할 겁니다. 총점 옆에다가 썸이란 함수도 쓸 거고요. 자, 그리고 평균, 각 과목별의 평균 계산할 겁니다. 에버로지. 자, 그리고 최대값 계산할 거고요. 최대값, 각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각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음, 계산할 거고, 자, 현재 총점은, 자, B열 16행에다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자, 이름상 적기 나오죠. 자, 그러면은 C열 16행은 현재 빈 공간입니다. 자, 이두개 행을 합칠 겁니다. 자, 두개 행을 블록 설정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음, B열 16행과 C열 16행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면서 입력했던 총점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평균 마찬가지고요 최대값 마찬가지고 자 최소값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입력해보시고 실습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안에다가 데이터만 채우시면 돼요 자, 그렇죠? 음. 자, 데이터 채우기 전에 자, 우리 표를 좀 보기 좋게 자,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번 B열 3행부터 자, 순위 P열 3행 그리고 밑에 최소값까지 전체 범위를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하시고 자, 그러면 B열 3행부터 P열 19행까지 자, 범위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이 있고요. 글꼴 그룹 바로 위에 보시면, 테두리 선 그리기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뭐, 아래쪽 테두리, 위쪽 테두리, 뭐, 왼쪽 테두리, 테두리 없음. 자, 여러 가지 테두리 성, 자, 형태를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저는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선택한 범위에, 자, 이 테두리 선이 그려진 것을, 보, 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테두리 선을 그리고 나니까 각각 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그렇죠? 자 제가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계산이 가능한 숫자 데이터는 그 셀의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산이 가능한, 데이,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는 왼쪽 정렬된다라고 했죠. 그것들은 다 문자 데이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을 다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A 하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왼쪽에 두 번째를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모든 셀들 안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 가운데 정렬 되신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저는 선을 테두리 선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편집하기 위해서 자 바깥쪽 테두리만 자 범위 다시 선택합니다 자 마우스로 쭉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구요 자 표가 있는 영역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컨트롤 a 를 누르시게 되면 자 다시 자표 전체 선택하시구요 자 글꼴 그룹의 테두리선 바깥쪽만 굵게 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시게 되면 바깥쪽 선에만 굵은 선으로 바뀌시죠 자 확인되셨나요 자 그리고 순번에서부터 순위까지만 선택하시고 바깥쪽 테두리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아래쪽 총점에서 최소값 이 영역만 선택해서 이 영역만 선택해서 바깥쪽 테두리를 굵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게 됐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자 순번과 이름 학생들의 순번과 이름만 선택해서 아, 굵은 선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테두리 선만 이렇게 굵게 네. 자 그리고 국어에서부터 사회성적까지만 자 마우스로 쭉 블럭 설정하셔서 굵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KR17행부터 KR18행을 이 두개의 셀을 마우스로 블록 설정해서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름 자 여기 되셨죠. 자 그리고 그 옆에 L17행 열 L17행에서부터 열 m 열 18행 즉 4개의 셀을 블록 설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셀로 구성이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n 열 17행 18행 두개의 셀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거고 여기에는 제가 평균 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자 5열 17행에서부터 p 열 18행 까지 블록 설정 하시고 하나의 네. 셀로 병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색상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편집 한번 해볼까요? 자, 순번에서 더 순위까지 자, 우리 녹색으로 체크할 거고 총점 노란색 이름과 평균 노란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순번과 이름 블록 설정 쭉 하셔서. 자 이번에는 다른 색상으로 채워볼 겁니다. 자 이름과 평균값 두개 다 선택해서 자 이름 옆에 병합한 셀을 누르시고요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평균 옆에 있는 자,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개의 셀만 선택이 된 상태고 자 여기에도 보기좋게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해줄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입력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 표에 우리 제목을 달아줘야죠. 제목. 자, 비열 일행, 자, 비열 일행에다가 성적표라고 입력을 할 거고, 성적표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비열 일행에서부터 마우스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어디까지? 피열까지. 즉, 이 표의 범위까지. 자, 비열 일행에서부터 피열 일행까지 마우스로 쭉 범위 설정하시고, 자,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자, 내가 선택한 이 여러 개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현재 1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아, 폰트, 자, 글꼴 크기, 크기라고 하는 기능을 클릭하시면 글자가 더 커지는 거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꼴 그룹 맨 왼쪽에 보시면 자 굵게 라고 되어있는 기능이 있죠 클릭하시게 되면 글자가 두껍게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이 행의 아, 행의 높이가 너무 넓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이행과이 행, 이 행, 이 행을 선택하시고 이 행과 삼행 사이에 이 라인을 마우스로 갖다 대시고 누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리시게 되면 자 높이의 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적표를 입력하기 위한 표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해야 되겠죠. 점수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기초 점수를 가지고 총점, 평균, 최대값 그리고 각각의 순위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국어성적 100점, 영어 50점, 수학 60점, 과학 80점, 체육 95점, 컴퓨터 100점, 사회 75점 입력했고 자, 김길동 80점, 50점, 65점, 85점, 100점, 70점, 자 50점 입력했습니다. 박길동의 95점, 80점, 75점, 100점 체육 80점, 컴퓨터 95점, 사회 80점 자 이길동 국어성적 입력합니다 80점, 영어성적 95점, 수학점수 100점, 과학 50점, 체육 80점, 컴퓨터 90점, 사회 85점 입력했구요 자 송길동부터 이순홍까지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길동 80, 100, 85, 55, 40, 30, 100 송길동 100점, 85점, 55점, 45점, 80점, 90점, 95점 음. 자, 최길자 95점, 영어 95, 80, 75, 80, 100, 95점 자, 박기자, 박길자 성적 입력합니다 55점 80점 95점 음, 과학 70점 체육 100점 컴퓨터 100점 사회 100점 자, 김길자 점수 입력하겠습니다 85점 90점 45점 80점 95점 95점 100점 자, 이순자 성적 입력합니다 100점 100점 수학 95점, 과학 95점, 체육 100점, 컴퓨터 100점, 사회 90점. 자, 마지막으로 이순홍 학생의 성적 입력하겠습니다. 85점, 90점, 50점, 40점, 25점, 컴퓨터 아, 85점, 사회 100점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데이터입니다. 자,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자,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 자, 이름과 평균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셀을 병합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름은, 자, 이빈 칸에 되어 있는, 자, L열 17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칸은, 자, 왼쪽에 있는 홍길동에서부터 이수롱까지 우리가 직접, 아, 이름을 입력하는 게아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12명의 학생 이름 중에서 우리가 목록에서 선택하는 기능을 쓸 겁니다. 즉, 사용자로 부터의 이름을 입력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름을 선택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평균은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ns 루거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자 이름에서 누군가 이름이 선택이 되면 여기 있는 평균 값은 자동으로 가지고 올거예요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평균 총점이 어 500점이고 500점을 6과목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평균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자이 평균값이 계산된 상태에서 이름을 홍길동을 여기서 선택하게 되면 홍길동의 평균 성적이 여기에 자동으로 찍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기본 데이터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성적표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까지 입력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